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김상훈 소장입니다. 창업시장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창업통TV 예 창업통 김상훈 소장의 언택트 창업강의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이 언택트 창업강의자이 시간에서는 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과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대한민국 창업자 창업자가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창업자의 성공 전략, 성공 키워드를 명확하게, 간략하게,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들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전 방식대로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걸맞게 창업자들도 이제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이런 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곳 그곳에서 나의 상품을 무기를 내세우고 내보이고 그리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 이게 창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다 좀 밀착적으로 창업자들 입장에서 신규 창업자 기존 창업자 입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다잘 대처하면서 성과 창출 성공적인 창업자들로 자리매김를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프트하게 재밌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통 김상훈 소장의 언택트 예, 창업 강의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업시장 성공 전략 사실은 이 창업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변한다는 얘기죠. 오르락 내리막을 반복합니다. 오르막일 때는 오르막의 가치 내리막일 때는 내리막의 가치에 걸맞게 어떤 아이템을 정하고 전략을 정해야 된다고 사이클을 잘 타야 된다고 제가 첫 번째 언택트 창업 강의실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시대에 과연 창업자 성공 전략 이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창업자들이 가야, 가져가야 될 돌파구 과연 뭘까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일수록 직접 언택트, 비대면의 어떤 일상화되는 만큼 그나마 대면을 하고 있는 쪽은 이런 SNS, 스마트폰, 뭐 이런 노트북 컴퓨터, 이런 쪽과 간접 대면을 하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모바일 영상, 모바일 모니터, 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모니터에 맞는 창업자의 저는 브랜딩과 컨셉팅,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브랜딩한다, 컨셉팅한다 그러면 뭐 프랜차이즈 본사 정도에서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만들 때 하는 일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 뭐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 창업자들도 독립 창업을 할때첫 번째 필수 조건이 나의 대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 상호 디자인 스토리텔링 이런 브랜드 작업은 필수가 됐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키워드는 소상공인 브랜딩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언택트 코드에 맞는 컨셉팅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컨셉팅의 핵심은 누구일까요 저는 화면으로만 봐도 아 저건 어떤 상품이야 어 저거 맛있겠는데 어 저거 지금 구매할까 말까 바로 구매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구매를 예약할 수 있는 이런 해당 상품의 컨셉팅 전략 너무 중요하 시대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한 장의 사진. 상품 사진이든 창업자 사진이죠. 정말 연출 사진 하나라도 제대로 찍어야 됩니다. 영상 하나라도 강력하게 언택트 시대에 맞게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포스트 코로나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즉 창업자 돌파구라는 관점에서도 브랜딩과 컨셉팅은 정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저는 창업자들이 유튜버, 유튜버가 유튜버 되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튜브 시장 보면 나이 50대 60대 분들도 정말 유튜버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튜브 시장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유튜버로 바로 변신하기에는 한계가 역합니다 때문에 유튜버가 되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하는 중장기적인 유튜버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버가 된다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내가 스피커가 될수 있다. 내가 시장에 향해서, 내가 시장의 수비자들 향해서 외칠 수 있다는 강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창업자들의 전략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의 무기가 뭘까? 나만의 스타일링. 창업자 매력 코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관점으로 이 창업시장을 접근해야만 창업시장에서 그나마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저는 창업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것,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창업자가 반드시 신경 써서 가져가야 될 영역이 어디일까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는 창업자의 매력지수 만들기 너무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매력지수를 얘기하니까 아, 성형수술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창업자가 갖고 있는 소비자는 창업자를 선남선녀만을 바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 저분은 어 정말 진정성 있게 해당 상품을 제대로 영업하시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창업자의 매력지수 왜냐하면 갈곳 많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일수록 이 상품을 누가 파는 거지? 이 가게의 사장은 누구인거지 너무 궁금해합니다 때문에 창업자 매력지수를 통해서 비주얼 요소를 가미한 창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죠 저는 어떤 그 소비자 트렌드에서도 큐토크래시 창업자의 매력지수 높이다 이런 트렌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창업자의 매력지수가 무엇인지 나는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 이런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셋씩 쌓아가는 창업자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창업자들의 매력지수와 함께 이 매력지수를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상품의 디테일과 디자인에 신경 써야 됩니다. 왜? 화면, 스마트폰 화면, 노트북 화면, 컴퓨터 화면으로 창업자의 상품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 오, 이거 뭐니? 할수 있는 디테일, 디자인. 즉, 맛보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맛보지 않으라도, 눈으로 한번 먹고, 눈으로 바로 구매, 파워로 이어질 수 있는 디테일 디자인 전략 어떻게 보면 창업자들은 이런 디테일과 디자인을 캐치하러 홍대 상권에 가는 이유 이런 신세대 상권을 열심히 시장 조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디테일 디자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까 컨셉팅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컨셉팅의 중요한 툴은 창업자 스스로 말하기 글쓰기 즉 창업자 스스로 내 가게의 컨텐츠를 세팅할 수 있는 컨셉팅 역량이 중요합니다. 즉 말하기와 글쓰기 내 가게의 컨텐츠를 직접 창업자가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영상으로 보여주는 결국은 창업자가 이제는 컨셉터를 컨셉 컨텐츠 컨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컨셉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은 창업자들이 행복하기 위한 저는 앞으로 창업시장의 미션은 창업자가 행복한 창업세당 내가 행복해야 돼 저도 그렇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 내가 행복해야만 간다 행복하지 않은 곳은 어 죄송한데요 일정이 있어서 거절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늘 얘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창업시장 취할 것 이런 부분 참 중요하고요. 예, 동시에 저는 창업자들이 버려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창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쓰지 말아야 돼. 다가가지 말아야 돼. 저는 한네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미투창업, 지향해야 됩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따라하는. 뭐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뛰는 이런 미투식 창업은 지향해야 된다. 왜? 창업시장은 미투 창업이 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동일한 아이템이 확대 재생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동일한 아이템에 대해서 넓어지는 거고 똑같은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원오브뎀 어나 그거 사봤어 사, 사 봤어. 어, 그거 먹어봤어 즉 언젠가는 구매를 중단하게 되는 유행 창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어려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일수록 남들이 하는 미투 창업을 그대로 조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오토 창업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즉 창업자가 올인하지 않고 남의 손을 빌어서 대신 돈벌수 있는 창업, 오토 창업 아 정말 이 키워드로 보면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내 손을 들이지 않고 원하는 성과를 낼수 있는 스몰 비즈니스 창업 결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분신을 똑같이 복제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역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좀 하나의 매장을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는 뭐 다점포로 오픈하는 전략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특히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사 단기간 내에 정말 500개, 1000개 매장 오픈하는 이런 방식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점포로 가는 순간 그 아이템의 수명은 빨리 끝난다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창업하는 후다닥 창업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창업할수록 빨리 실패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불안기,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유념해야 될, 가져가야 될, 늘 염두해야 될 포스트 코로나 창업 전략 네가지를 정리했는데요 먼저 저는 좀 나홀로 창업 1인 창업 시장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나홀로 1인의 무기 경쟁력은 담보한 다음에 1인 창업을 실행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두번째 너무 과도한 시설 투자 나홀로 자체 매력 지수를 높이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시설 인테리어 화려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월세 비싼 가게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즉 월세가 비싸다는 것은 좋은 상권인 것은 맞는데요. 저는 요즘 강남 강남역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상권에서도 대기업들이 이런 그 비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런 비싼 점포들은 무조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창업자 입장에서 매력 지수 플러스 시장의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창업자가 핸들링 할수 있는 핵심 기술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워서 직접 창업 실행을 하는 전수창업도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속창업이라는 관점에서도 전수창업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는 뭐한 달이 안 되면 세달 3개월이 안 되면 6개월, 6개월이 알려면 1년, 1년, 2년이 들여서라도 사업성이 검증된 아이템을 창업자가 직접 배워서 창업하는 자영업 풍토, 저는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창업시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창업시장의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팽창경제 시대가 아니라 이 수축경제 시대의 이 트랙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 수축경제에 맞는 창업자의 눈높이, 허황된 꿈을 갖는 창업법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의 1차 미션을 정하는 좀 창업자의 이런 시장에 빗된 눈높이 교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정말 이 소확행 소비자가 늘고 있듯이 창업자도 소확행 창업자가 저는 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물론 나는 야, 작고 확실한 행복보다는 크고 확실한 행복이 좋아 뭐 이것도 물론 창업자의 선택 영역입니다 하지만 소확행이든 대확행이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오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장수창업이 우대받는 사회 이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주는 창업시장 가장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창업시장의 전략 성과를 내는 핵심 전략 한번 따져봤는데요 이런 언택트 창업 강의실에서는 이 분야별 창업자, 업종별 창업자, 자금대별 창업자, 상권별 창업자들에 맞는 이런 맞춤형 창업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창업통TV 창업통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창업통 김소장의 언택트 창업 강의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예, 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동시에 이제 강의를 들이,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AS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이 귀찮으신 분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전화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업통의 언택트 창업 강의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